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암 진단은 없었으나 부검이가 암으로 사망하였음을 밝힌 경우 암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9가단22725 청주지법 2019나 17165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각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장기실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각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특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뜻이 명백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것을 보험사고라는 것이 보험기간 동안 암이 발병하는 것을 보험사고라는 것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확정이 용이한 점 보험기간 전에 암이 발병하더라도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대로 보험기간 이전에 이미 암이 발병하였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암진단담보 특약은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이 발병할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고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암이 발병하였음에도 암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겨를 없이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각담보 특약에서 사망 전에 암 진단 확정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경쟁회사의 약관 규정이 고객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관이 약관 규제법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조항에 해당하여 부효라고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각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사고는 보장개시 이후 암의 진단 확정 및 암진단 확정과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고 암진단 확정은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망인이 보장되실 이후부터 사망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비 및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